18초 어. 앉아 앉아 기다려 설 기다려 어. 우리 소리는 따로 교육을 시켜야 돼 기다려 털아 응. 기다려 응. 헐 앉아 앉아 기다려 기다려 진정해 여기다 둘 거야, 간식을. 설. 엄마가 간식을 여기다 둘 거야. 응? 기다려. 기다려. 설. 기다려. 기다려. 아니야. 설. 설. 앉아. 앉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괜찮아. 설. 설. 기다려. 기다려. 잘했어. 먹어. 옳지. 기다리면 먹는 거야. 설. 저기 1분 기다리기 해보자 1분 기다리기 챌린지야 챌린지 설! 설! 설! 봐봐 앉아 앉아 설아 앉아 기다려 여봐 앉아 기다려, 기다려, nope. 하... 기다려. 백설 앉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설, 기다려. 앉아. 앉아. 예, 설. 설. 설이 안 줘. 기다려. 앉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앉아. 꿈지 앉아. 앉아. 손 아니야. 앉아. <웃음> 앉아. 손 아니야. 앉아. 아니야. 손 아니야. 기다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 1 2 4 25, 26, 27, 28, 29, 0 1 22, 23, 2 2 2 잘했어! 아유 아이, 잘했다! 아알뚱지도 잘했다! 아유 잘했다! 은유도 기다렸어! 오빠도 기다려서 같이 기다렸어! 이제 없어! 너희들의 인내심을 기르기 훈련이었어! 내 명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간 건방을, 건방을 쳐다보면서 기다린 것 같지 않았어? 건방을 쳐다보면서 <웃음> 내가 언젠간 저걸 꼭 먹고야 말 거야! <웃음> 이런 눈빛이었는데 거의 약간 무서웠어 <웃음> 내가 언젠간 저걸 꼭 먹고야 말 거야 <웃음>